아, 그리고 눈썹 이식이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잘 합니다, 이게. 이게 머리카락이에요, 사실은. 그렇기 때문에 눈썹하고는 우리가 성장주의가 달라서 얘는 빠르게 잘 자랍니다. 그래서 잘라주셔야 돼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우입니다. 눈썹이 빠질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눈썹 이식 직후에는 빠질 수 있어요. 모낭이, 어, 들어가서 피부에서 생착하기까지 그러니까 모발 이식의 원리죠 우리가 모발을 이식한다는 거는 이렇게 뽑은 머리를 이식하면 안 나요 왜냐면 하 그거는 줄기만 빠져나간 거지 뿌리가 같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발 이식할 때 모발을 뽑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이식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우리가 아주 조그마한 드릴로 모발 뿌리를 하나씩 캐내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모발 뿌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뿌리가 안착이 되고 11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11일에서 12일 11일, 12일 전에는 혹시나 이 줄기를 잘못해서 우리가 툭 뽑게 되면 이 뿌리까지 딸려 나올 수가 있어요 뿌리까지 딸려 나오면 걔는 이제 안 나요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, 12일 정도까지는 주의를 해라 2주 정도면 좀더 안전하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2주 정도는 모발이 빠지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이 실험을 했거든요 며칠째까지 뽑았을 때 머리가 안 나게 될 것인가 근데 12일째 부터는 났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12일이 지나서 뽑으면 뿌리는 남아 있는 거죠 이 줄기만 쏙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뽑을 필요는 없겠지만 초반에 우리가 2주 정도는 조심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주가 지나면 완전 생착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내 눈썹이 돼서 이제 머리가 막그 눈썹이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는 뽑아도 다시 납니다 우리가 수염이나 머리카락 뽑아도 뽑아도 사실 다시 나잖아요 물론 좋을 건 없습니다 자꾸 반복하면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지만 어쩌다 실수로 잡아 당겨서 져 뽑히거나 잘렸을 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기 눈썹입니다 그러니까 생착이 된건 그냥 완전히 자기 눈썹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식된 눈썹이기 때문에 내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처음에 한 2주 정도만 긁히거나 부딪히거나 뽑히지 않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좀 달라요. 근데 완전히 눈썹이 없는 분이 있고 정말 끝에만 좀 하면 되면 되고 오늘 제가 뭐 눈썹 이식한 분은 여기 끝에 한 50개씩 정도밖에 안 했어요. 하나도 없는 분은 잘 없을 테니까 보통 끝쪽이, 끝쪽을 진하게 하거나 안쪽을 선명하게 하거나가 제일 흔한데 이런 거는 한 100개 정도 안팎이 될 거고요. 근데 눈썹 전체의 밀도를 높이거나 이런 거는 한 눈썹당 한 200개 이상 들어가기도 합니다. 우리가 처음에는 검은머리였겠죠 처음에는 검은머리인데 그게 우리 머리도 변하잖아요 흰머리로 나이가 들면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가 다 뿌리를 보고 이식하거든요 흰머리는 웬만하면 쓰지 않아요 특히 눈썹에는 잘 보이는 앞머리나 눈썹에는 흰머리를 진짜 빼고 쓰는데 그 흰머리가 변한 거죠 그거는 아마 채취된 곳에 그냥 두, 뒀었어도 흰 머리를 바뀌었을 거예요 조만간. 우리 머리선을 따라서 앞쪽 라인과 목덜미 이렇게 따라서 이런 부분이 머리카락이 가늘어요. 근데 눈썹은 가는 모발을 써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귀 위쪽이나 귀 뒤쪽에서 많이 채시를 해서 쓰거든요. 그쪽 눈썹 쓸 때는. 근데 제일 먼저 흰 머리를 변하는 곳이에요. 제일 먼저 흰 머리를 변하는 곳이랑 분이 없으시지만 그흰 머리는 그냥 뽑으셔도 됩니다. 그냥 뽑으, 그 뽑아서 없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염색하셔도 돼요. 아 그리고 눈썹 이시에 하나. 아셔야 될 거는 잘합니다 이게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눈썹하고는 우리가 성장 주기가 달라서 얘는 빠르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잘라주셔야 돼요 이게 눈썹을 한일이주이주 2주? 2주 정도 한번 정도는 다듬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눈썹이식하면 눈썹이 머리카락 속도로 자란다는 거 네,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. 그 댓글 답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